안녕하세요.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구 아파트 매물이 많이 줄었는데 실제 거래가 많이 되어서 줄었나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현재 내부 부동산을 보게 되면 실제 매물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많이 되어서 줄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계속해서 광고를 내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광고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는 고가의 아파트대로 일부 거래가 되고 또 저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일부되거나 금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만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2년도 현재 10월까지 해서 아파트 거래가 얼마나 되었는지 실거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범어 내거리 쪽에 두산 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0억 2,500만 원 거래가 되었고요. 나머지 주 거래가 되었는 것들을 보면 현재까지의 거래되는 수성구의 아파트 거래 금액입니다. 실제 뭐 20억이든 16억이든 고가의 아파트들도 거래가 되긴 다 되었기 때문에 전용 면적 33평, 분양면적 45평, 어,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16억, 그리고 11억, 13억 대부분 일부 고가의 아파트들도 거래가 되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뭐 4억대 아파트들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들 거래도 일부 조금은 되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거래량은 엄청나게 줄었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엄삼안삼미라고 하는 우리 만촌동 같은 경우도 실제 보면 아파트들이 15억대, 12억대 일부 거래가 되었지만 은 8억대, 7억대, 6억대 그래도 일부 거래는 이루어졌습니다. 뭐 계속해서 경기 악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아파트 구입을 해야 되는 분들은 계속해서 아파트 구입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많이 줄었지만은 계속해서 금매물이 나오다 보니 금매물로 인해서 아파트 거래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황금내거리 부근에도 실질적으로 일부 아파트들은 거래가 되었고 평균적으로 보면 5억대, 7억대의 아파트들이 일부 거래가 조금 많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2억대, 3억대는 수성구에서 큰 거래가 지금 없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리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거래가 주춤한 것 같고 신규분양 아파트들, 입주 아파트들 마찬가지 거래는 아주 저조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현재까지의 아파트 거래라고 하지만 은 기존에 평균적으로 뭐 1월, 2월, 3월달 정도에 거래된 아파트들이 많고요. 시간이 지나서는 큰 거래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보면 뭐 내거리에 뭐 고가의 아파트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액을 확인을 해보면 도장에 뭐 거래가 되었는 것들 외에는 큰 거래가 많이 없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금매물이 아닌 이상은 현재 대부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뭐 부동산에 광고로 나오는 내부 부동산에서 뭐 매물이 줄었다고 해서 그게 거래가 다 되어서 매물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는 뭐 대구에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광고는 계속해서 내죠 내는데 그만큼 계속해서 광고를 내봐야 큰 거래가 없기 때문에 광고를 내지 않는 것이지 매매가 뭐 되어서 뭐 거래를 내자 그뭐 광고를 내지 않는다 그렇게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그래프가 얘기를 해 주듯이 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들 이지만 아파트 가격대는 계속해서 하락되면서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금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거나 뭐 대부분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아파트들은 금매물 내지 아니면은 1월 달에서 3, 4월 달 정도에서 거래되는 동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적은 금액 수송구라도뭐 1억 2억 대에 3억대의, 뭐, 아파트들. 그리고, 뭐, 고가의 아파트들은 고가의 아파트들 대로, 기본적으로, 뭐, 조금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도 일부 거래는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예전에, 오래전에, 뭐, 거래가 되는 것들이 많고, 근자에 거래되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많이는 없는 편입니다. 많이는 없는 편이지만, 은 그래도 일부,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거래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신축이나 아니면 구축 아파트들 마찬가지, 지금 평균적으로 뭐한 금액대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하락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뭐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뭐 반값에 50%까지 뭐 거래가 되는 것도 확인이 되지만은. 너무 가격이 높아졌던 아파트들은 거래가격이 거의 2, 3억, 3, 4억까지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지만 은 2, 3억대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해서 거래되지는 않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청별로 뭐거래 폭이 좀 틀리지만은 사실 분양을 할 때도 청별로 분양 가격은 좀 틀립니다 하지만은 실제 청별로 분양 가격이 틀리다고 하지만은 뭐 가격 차이가 2억 에서 뭐1 2억은 뭐 장난처럼 왔다 갔다 그리고 2 3억 정도까지도 거래 가격에 어느 정도 차이가 보이는 것은 사실 큰 의미 없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내리는 것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아파트 가격이 뭐 원위치를 찾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3 4 아파트가 7,8억이 되었는데 다시 3,4억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아니면 다시 뭐 예전 가격으로 내 내려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 뭐제 생각에는 한번 올랐는 가격들은 다시 원상복구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대구 전체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재개발 투자로 인해서 아니면 재개발 보상으로 인해서 아니면 갭투자나 투기 세력에 의해서 많이 올렸지만 그 뒷받침을 해준 것이 재개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이 한번 올랐던 것들이 다시 예전 가격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이유는 그 전자에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로 보상을 받았던 분들이 실수요자 위주로 또 구입을 했죠. 실수요자 위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다시 그만큼 내려오려면 은 예전에 재개발을 하지 않았는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개발로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시다시피 뭐 가격대가 많이 올랐는 것들이 일부 가격이 계속 내리고는 있지만은 예전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단지 가격을 높게 주고 구입했는 분들이 손해를 좀볼 뿐이지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우스 포다 뭐다 해서 엄청나게 가격이 내려서 예전 가격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저하고는 의견 차이가 많이 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려면은 예전에 재개발 보상을 하지 않았던 시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예전 가격 근처까지는 사실 거품이 많이 끼었다면 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워낙 공급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그 하락의 마지막 끝자락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정말 어디에서 구입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그때 구입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뭐 경기 악화가 있을 때 2008년 9년도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와 같이 아파트 경기가 좋지 않고 경기가 좋지 않고 아파트 공급이 많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경기 악화 시점에서 옛날을 생각해보면 거의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 거의 확신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이라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동향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약간의 상황은 좀 틀리지 만은 예전보다 더 좋지 못하면 못하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성구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하나하나 찍어 보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2 3억 정도는 기본 가격이 하락했고요 입주시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갭 투자나 투기 세력들 투기를 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2년 지 22년 현재 10월 달까지 거래되는 내용을 들을 보면은 거의 뭐2 3월 달에 거래가 되는 것들이 많고 7 8월9월 10월 달에 거래되는 내용들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찍으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요. 평균적으로 가격대는 2, 3억대, 3, 4억대까지 계속해서 하락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은 수성구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